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입니다. 네. 네. 선생님, 뭐, 어떠세요? 저희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어떤 기운이 좀 있으신가요? 기운이요? <웃음> 여기 오니까 좀 색달랐어요. 음,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제가 방송을 촬영을 하거나 네. 그려본 적이 없고 거의 신당에 와서 네.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뭐라고 하죠? 감회가 새롭다 어. <웃음> 제가 근데 원래 유튜브 방송을 좀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좀 사실 떨리네요 저희 네. 채널 오시기 전에 좀 보셨어요? <웃음> 죄송해요 사실 <웃음> 저 외에는 제거 네. 방송 외에는 네네. 관심이 없어요 사실 어, 네네. 보통 이런 거잘안 보세요 별로. <웃음> 제, 제 일이 워낙 바쁘다 아, 보니까, 남의 고 이렇게 영탐하고 이럴 시간이 없네요, 사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러면 첫 시작은 네네. 궁합으로 한번 시작할게요. 궁합이요? 네네. 네. 불러드릴게요. 네. 음. 이, <목소리> 나는많하서로러날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일단은 이 남자 사주를 둘러볼 때 내가 볼 때는 만인한, 만인들의 한만인 꽃이 되고 잎이 되는 사주예요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도화살이 있어서 하갯살이 있어서 불라한간에 이렇게 비춰주고 남들한테 인기를 얻고 이러는 사주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기생사주지 근데 오. 내가 볼때 어쨌든 이 사주가 지금 작년서부터 뭔가 이렇게 상승기에 타고 가는 해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올수, 내년수를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둘 궁합을 보라는 거야 뭐야 이게 궁합 좀 봐주세요 궁합 근데 궁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쁜 궁합은 아니지 좋은 궁합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볼때 지금 잠시 잠깐 이렇게 연애는 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여자분 웅기로 봤을 때는 혼사의 문이 열리진 않았어 혼사라는 거는 결혼할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연애는 연애 상대자로는 괜찮아 네. 좋다 소리가 나와 근데 아, 네. 내가 만약에 내 동생이다 여자가 네. 그러면은 때려치라 그러지 아, 네. <웃음> 둘이 네. 어떻게 보면 여자가 아까와 이 사주가 아 음, 사주가 여자가 더 높고 네. 여자가 월등히 더 이렇게 연예인이겠지 나한테 이렇게 사주를 줬을 때는 연예인 같이 보여줘요 이 여자도 어, 만인의 사람들한테 이 사람도 어, 호명 날려라 이름 날려라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만인들한테 어,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어, 내가 볼때돈 욕심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아파 보여 이 사람이 아프다 소리가 나와 지금 그래서 어좀 몸수에도 건강을 좀 유의해라 근데 귀에서 지금 내가 이명처럼 귀에서 좀 뭔가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삐 이렇게 뭔가 귀가 좀 이렇게 귀 기... 왼쪽이 조금 안 좋아, 내가. 근데 이 사람을 봤을 때, 목, 기, 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몸수가 나쁜 것보다도, 어, 특정적으로 귀가 좀 이렇게 귀쪽으로 조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두 부분, 두, 어, 두 분을 봤을 때는 궁합은 나쁘진 않다. 그런데 이 둘이서 층이 있어.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남자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져 여자보다. 그래서 너네 잘났네, 나 잘났네 이렇게 할것 같아. 여자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남자가 이거를 비율을 잘 맞춰야 돼. 쉽게 얘기하면 어 내가 머리끈땡이로 휘어 잡아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이 남자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감정이 언제부터 조금 생겼을까요? 감정이? 내가 볼 때는 둘이 앉지는 꽤된것 같이 보여져요. 어, 한 뭐. 된 것처럼 호흡을 맞췄던 것처럼 보여지고 네네. 이 여자도 봤을 때는 몰라 이렇게 마이크가 보여 내가 볼때 음 마이크가 보이고 또 뭐냐 연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 두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 그냥 네네. 뭐 저기 연기하는 사람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방 마이크 이렇게 잡고 노래하는 거 그때부터 몰라 MC를 봤는지 그때부터 어 뭔가 둘이서 호흡을 맞추면서 네.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여져요 오.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있었겠지만 네. 어, 조금 뭔가 그때부터 호, 호기심을 갖고 네. 남자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감정은 아무튼 남자가 조금 더더 더 많이 더 좋아했고 네.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썸을 탄 지는 좀꽤 됐던 것 같아 어, 썸 타고 지금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사귀는 걸로 나와 결혼은 아니고 어. 그러면 결혼은 만약에 둘이 만약에 한다면 안 어울리는 결혼은 잘안 맞는 건가요? 원래 여자 사주가 높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네.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예요 아, 일부 종사를 하는 건결혼했다 실패하는 걸 얘기해 근데 아직 지금 혼사의 문이 열리진 않았어 한 3년 정도를 제가 어, 볼것 같아요 3년 남자분은요? 남자 같은 경우도 아직 혼사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 남자도 끼가 많아요 네네네. 끼가 많고 근데 어, 한번 좋아하면 쭉외골수야 그래서 쭉 가는 그런 성향은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여자가 변덕이 좀 있지 음, 변덕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어 금방 실증을 많이 낸다고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 두, 둘이 백년 해로 이렇게 꼬리나는 것처럼 안 보이고 결혼한 것처럼 내가볼땐내 공수는 그래 금전은 누가 조금 더 좋아요? 여자가 더 많아 보여 어. 금전은 월등히 남자도 못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야 이 사주가 어. 근데 여자가 월등히 더 금전은 더 많아 보여요 어. 음, 자리를 잡았지 젊은 나이에 어. 음. 그뭐 바뀔 일은 없겠네요 쉽게. 남자도 승승장구할 것 같아 여기 이, 지금 아까 주는 그 사주도 네네. 쭉 그냥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한 번씩 이 사주가 네. 가다 갔다한 번씩 그런 고비수가 들어와요 어. 그래서 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마흔자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돈은 있어 두분 작년에는 좀 어땠을까요? 작년에? 네. 뭐뭐일적이나뭐 작년에도 뭐 내가 볼 때는 작년에도 남자 같은 경우는 몰라 상받았던 소리가 나와 응. 상도 받아야 되고 또상 받았다 소리도 나오고 몰라 내가 볼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 작년부터 어, 남들한테 이렇게 어, 그때부터 뭐 이렇게 확 올라간 것 같은데 이사람이 알려지기가 응. 그러면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네. 조금 더 질문 해볼게요 남자분은 배우 이종석 씨 <웃음> 몰라 <웃음> 테레비전 안 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여자분은 아이유 씨 어 아이유는 내가 네. 들어는 봤어요. 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때는 네. 아이유를 네. 그 노래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할것 같아. 어... 음. 근데 막애우고막 이렇게 따라 부르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정석 씨. 아 그래요? 네 음. 이분이 이정석 씨 배우고 음. 음. 그 아이유 씨두 음. 그 분이 이제 열애를. 그래요? 그 최근에 그 열애를 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남자분이 작년에 대상을 받았어요. 음. 어, 대상을 받고 음.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 여자분이 귀가 좀안 좋아요. 음. 네, 그리고 아픈 면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났잖아요. 이사 옛날 때부터 뭐 인연의 끈이 좀 있었어요. 뭐, 연이 뭐. 있던 것 같이 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그 인연의 끈이 있었는데 음. 이정석 씨가 조금 짝사랑 아닌 짝사랑 좀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 음. 음, 그런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고 한거 음. 얘네들 결혼까지 할수 있나? 아까 말했듯이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어. 아예 그런 그런 확률이 없나요? 뭐 결혼 전제로 만난다 소리도 하는데 네네. 내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어... 어. 한 3년만 만나봐라 소리가 나와 아, 그래. 왜냐면 그렇게 되면 알 일이 있고 볼 일이 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어. 제정사는 그러면 네. 이분들 일정이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잘..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정석씨도 거의 이제 대상받고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 왜 아까 내가 내 동생이면은 잠깐 <웃음> 어 나는 조금 도시락 싸려서좀 말리고 싶다가 그랬잖아요 네, 네. 여기가 겨, 연애를 안 했으면 더 올라갈 수가 있었어 아이유가 아, 어. 진짜요? 그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 스캔들이 잘 이게 잘못되면은 네. 또 나락으로 갈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나는 좀더더 더 연애를 좀더더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아까 지금 두분다 아무튼 탑 자리에 있어요. 남자분도 배우도 탑, 한자분도 음. 배우 중에 탑. 음. 이 자리를 언제까지 좀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한 3년에서 5년. 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어. 근데 항상 입 조심하셔야 돼. 아. 이두 분은. 입이 음. 문제다. 음. 구설이 <웃음> 많이 따라요. 시기 질투하는 것도 많고. 아 남들이 약간 시기 질투하는 그렇죠. 커플을. 그렇죠. 시계질유투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뭐 제, 뭐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조심할 뭐 거는 건강이나 뭐 어,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네. 이아이유라는 사람은 어, 건강에 유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도 스트레스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소심해 그래서 이거를 아닌 것 같아도 어, 난 쿨한 척해 난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도 네. 이게 깊게 파는 성격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사람이 올해 내년에는 병원에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될수 있는 그런 수가 들어왔죠. 남자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뭐 제가 볼 때는 삼재가 나갔고 두분다 삼재가 나갔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입만 조심한다면 <웃음> 승승장구 할것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뭐 예쁜 커플인데. 네네. <웃음> 아름다운 사랑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했는데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웃음> 저 모르겠어요. 지금 막뭔 말을 하는 건지 너도 <웃음> 나온데. 네,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뭐 그냥 안 하시는 것같은데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는 건데 지금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